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한주동안 잘 보내셨죠 자, 12주차 모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주도 다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모스 2016 엑셀 익스퍼트 실전모의고사 2 입니다 프로젝트 4라고 되어 있고요. Industrial 자, 인더스트리얼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프로젝트 4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직접 풀어 보기 위해서 우리 실습 파일은 자 준비되는 파일은 프로젝트 4 인더스트리얼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엑셀 통합 문서입니다. 자, 저와 같이 문제도 좀 오픈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젝트4라고 되어 있는 엑셀 통합문서를 열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우리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당신은 산업 분류표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그중에 작업 첫번째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라고 하는, 자, 종사자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종사자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D열 4행부터 F열 20행까지 셀만 포함하도록 수정하십시오. 종사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이 됐대요 종사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D열 사행부터 F열 20행까지 셀만 포함하도록 수정하십시오 자 우리 엑셀 통합문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엑셀 통합문서에는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라고 하는 엑셀 통합문서에는 자 워크시트가 이렇게 자 되어 있네요 지출내역 워크시트 산업분류 워크시트 분류와 구월 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를문제에서 종사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이, 아,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근데 시트 이름하고는 달라요 종사자수는 일단은 시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름으로 지정이 됐대 엑셀에서 이름 정의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 정의.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열과 행을 만나서, 열과 행이 만나서 그 셀에는 특별한 이름이 지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열 25행. 열과 행이 만나서 하나의 셀이 구성이 되고, 셀이 모여서 워크시트가 되고 시트가 모여서 하나의 통합문서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시트 이름도 아니고 이름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이름이 정의가 된 것인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이름 정의된 거 어디서 확인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셀들을 클릭해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셀을 클릭했을 때 이름 상자에 나오는 이름들은 열과 행이 만나서 생기는 이름이잖아요. 그럼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위치에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 이름 정의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어딥니까? 예, 수식 탭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에서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이름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얘를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자, 수식 탭에, 수식 탭에, 자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 자,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아, 현재 종사자 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사자 수라고 하는 값이 이런 값들이 있고요. 참조 대상을 보니까, 산업분류 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D열사행 부터 G열 20행 까지 참조가 되어 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 범위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사자소의 이름으로 D열사행 부터 G열 20행 까지 범위가, 아 범위가 잡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이름으로 종사자수란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범위를 D열 사행부터 F열 20행까지 수정하래요 자 현재는 G 열 20행까지 되어 있는데 F열 20행까지 포함되도록 수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존에 이름 정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수정해야 되겠죠 자 이름 관리자의 종사자수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편집 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자 이름 현재 종사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현재 엑셀 통한 문서가 될테고요자설명에 별도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 자, 그런 가이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입력하지를 않습니다 밑에 참조 대상 보세요 산업분류 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D열 사행부터 G 열 20행까지 범위가 잡혀 있고, 그 범위를 우리는 종사자수라고 해서 이름을 정의를 한 거죠. 자, 문제에서는 D열 사행부터 F열 20행까지래요. 자, 범위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D열 사행부터 F열 20행까지. 자, 어떻게 들어갔나요? 산업 분류 워크시트에서 D열 사행부터 F열 20행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름은 종사자수 참조대상이 산업분류 워크시트에서 d 열사행부터 f l 2 0행까지자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1번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사자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딘가에 저저, 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수식 탭에 이름관리자 그렇죠. 이름 관리자에서 종사자수라고 하는 종사자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름이 있다라면 종사자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범위를 다시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작업 1번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세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자, 산업 분류 워크시트에,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워크시트 이름이 뭐예요? 예, 산업 분류입니다. 산업 분류 워크시트에 사업체 수가 100만 이상일 경우 녹색 원을 표시하래. 자, 일단 현재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니까, 사업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C열에 있네요. 자, C열에 있죠. C열에 있는 사업체 수가 100만 이상일 경우에 무슨 색으로 표시해라? 녹색 원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10만 이상이거나, 100만미만인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래요 10만미만일 경우에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하래요 자 하나는 녹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래 이것들을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적용하래요 어디에다가 시월 4행부터 시월 20행까지 시열 4행에서부터 시월 20행까지 뭐였냐면 사업체수였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은 작업 이번에 자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조건부 서식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을 주는 자 문제가 되겠구요자이 문제 핵심은 뭡니까? 아 녹색 원이라는 게 있고요. 노란색 원 그리고 빨간색 원이라고 하는 자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자홈 탭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서 저세가지 원을 넣을 수 있는 규칙이 있었나요? 자,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자 아이콘 집합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상한 화살표도 있고요 자 도형에 보시게 되면 녹색 원 노란색 원 빨간색 원즉삼색 신호등이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삼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정하는 문제이고 조건부 서식에서 녹색 원과 노란색 원과 빨간색 원으로 적용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 거기서 우리가 조건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도형 자삼색 신호등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시열 4행부터 시열 20행까지 우리가 선택한 범위에 녹색 원과 빨간색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100만 이상일 때에는 녹색 원 10만에서 100만 미만까지는 노란색 원 그리고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빨간색 원이라고 해서 조건이 있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건을 맞춰 줘야 되겠죠 자, 다시 범위 설정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방금 적용했기 을 때문에 여기다가 규칙관리 들어가시게 되면 자, 아이콘 집합 이라고 해서 녹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적용 대상으로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규칙 편집을 하시게 되면 서식 규칙 편집 자, 그리고 자, 밑에 아이콘 스타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값과 종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선택한 범위 사업체 수에서 100만 이상일 경우, 자이 녹색이 100만 이상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현재 값이 있고요, 오른쪽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백분율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백분율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바꿔주고요. 자 값을 여기다 뭐를 입력해요 네, 100만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앞에 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100만은 숫자라는 것을 종류에서 알려 주는 거고요 값에다가 다시 100만을 입력하면 자이 노란색 원은 100만 보다 크거나 같을 때 노란색 원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럼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종류를 숫자로 바꿔주시고, 자, 녹색이 100만 이상이니까, 그럼 100만 밑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노란색의 경우에는, 10만 입력해주면, 10만보다 크거나 같, 크거나 같, 같거나, 크거나 같다. 그리고 녹색보다는 작은 거야. 녹색이 100만 이상이니까, 어, 100만 이하. 999,999. 까지. 그래서 노란색 원은 10만부터 999,999까지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0만 미만이잖아요. 미만은 자기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자 그래서 자, 이 규칙 편집에 들어와서 녹색은 숫자로 100만보다 크거나 같을 때 녹색으로 체크하고 노란색은 100만보다 미만이고 10만보다 크다 이 중간 범위에 있는 것들은 노, 노란색 원으로 체크를 해라 그 나머지 빨간색은 뭐예요 네, 빨간색은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다 빨간색으로 체크가 된다는 얘기지 확인 눌러 볼까요 자 그리고 적용 하시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0만 이상인 100만 이상인 전산업 서비스 사업, 산업의 경우에만 사업체수가 녹색 원으로 체크가 됐고요 자, 노란색 원 체크해 보세요 노란색 원은 10만 이상부터 100만 미만까지 다 노란색 원으로 체크가 됐죠 빨간색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다 빨간색으로 체크가 된거예요 그래서 작업 두 번의 문제,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는 기존의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수식을 직접 입력해서 그 수식에 만족하는 셀에다가 우리가 강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공, 제공해주고 있는 규칙 중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면 그것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녹색 원, 노란색 원, 빨간색 원, 어 이런 세이세 세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부 서식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자 아이콘 집합에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표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깃발 모양, 플래그 모양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다양한 아이콘을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다고 조건부 서식에서도 아,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각각의 조건을 명시하게 되면 우리 결과처럼 원을 통해서 특정 셀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결과물이 작업 2번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작업 3번입니다. 산업분류 워크시트에 현재 보고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산업분류 페이지 워크시트고 지열 사행 셀에 지열 사행 셀이 어딘가요? 아, 여기입니다. 자 매출액이라고 되 있는 부분 굉장히 큰 금액이 올라가 있네요. 자이 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한번 읽어 본적 있나요? 지열 사행 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를 한다.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해라. 자,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엑셀은 서로 다른 셀, 그 셀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셀은, 어떤 셀은 내 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내 셀에 있는 결과물을 내 셀에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셀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다른 값을 참조해서 우리가 그 결과값을 얻는 스프레드 시트이기 때문에 특정 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든 셀에 표시하래요 자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엑셀 기능 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삽입 탭, 수식 탭에 가시게 되면 수식 탭에 가시게 되면 수식 분석 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수식 분석 위에 보시면 참조 되는 셀을 추적하겠다 또는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겠다 마하. 작업 3번의 경우에는 우리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에 참조되는 또는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겠다는 라 기능을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열 사행을 클릭해 놓고요 클릭해 놓으시고 문제 속에 참조되는 이에요 참조하는 이야 참조하는 이잖아 그즉 지열 사행 셀을 클릭 지열 사행 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결과 값을 얻었다는 얘기예요그 셀들을 추적하라는 소리야 자 그럼 지열 사행 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탭에 수식 분석에 참조 되는 이 아니라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는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열 4행 셀. 자,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밑에 있는 지열 5행, 지열 6행, 지열 7행, 이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같이 더해서, 자, 이 값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값의 입장에서는 얘를 참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추적을 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도 예상 총액, 예상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셀의, 이 셀의 데이터를 참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열 사행 셀을 참조하는 셀들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자 하나 더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자이 참조하는 셀, 참조되는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이 화살표가 더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참조하는 셀을 한번더 클릭해 볼게요. 한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아, 여기서도 이렇게 참조하고 있잖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값도 얻어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예상총액 얻게 되고 자 그리고 달성 여부와 밑에 있는 총계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한번 더 눌러 볼까요 네. 자 잘못 눌렀습니다. 지열사행셀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열사행셀을 누르고 참조하는 셀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화살표 두개 나오죠. 한번 더 누르시게 되면 옆에 또 나오네요. 한번 더 누르시면 더이상 없어요. 더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 클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하십시오. 그 내용은 우리 수식 탭에 참조되는,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다. 자, 이거 문제 많이 등장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 화살표가 어, 어, 더 이상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맞아야 되겠죠? 네, 작업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업 4번입니다 지출내역 워크시트에서 지출내역 워크시트 어디있나요 자, 첫번째 워크시트에 있네요 첫번째 워크시트를 갔더니 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나타나네요 아 얘는 피벗테이블 데이터 구나 자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벗테이블이다 그쵸 자 다시 문제를 보시면 자 지출력 워크시트에서 해당 피벗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뭐를 만들어라 3차원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를 어떻게라 추가해라 뭐예요 자이 피벗 테이블에는 있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모두 표시가 된 뭐를 만들어라 차트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피벗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차트 피벗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피벗 차트를 만드는 문제. 자 그러면 우리 피벗 탭에 있는 이미 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클릭하시고요. 자 차트 추가합니다. 차트는 무슨 탭에 있습니까? 네, 삽입 탭에 차트 그룹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차트를 차트를 삽입을 할 건데. 어, 삽입할 차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그쵸 피벗 차트는 삽입, 그루,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피벗 차트를 선택하십니다 삽입 탭에 피벗 차트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자,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왼쪽에 모든 차트가 범주로 이게 렇 나와 있습니다. 서식 파일, 세로 막대형 차트, 꺾은 선형 차트, 원형 차트, 가로 막대형, 영역형 차트, 분산, 분산형 차트, 지도, 주식형, 표면형. 자, 여러 개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무슨 차트? 막대형 차트래. 막대형 차트인데, 3차원 누적 가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자그러면 우리 왼쪽 범주에서 먼저 막대형을 찾습니다 막대형 세로 막대형을 찾습니다 가로 막대형의 경우에는 자, 별도의 언급이 돼요 그냥 막대형 하게 되면 우리는 세로 막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자, 막대 형태의 차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 자 이름이 나타나죠 묶은 세로막대형 두번째 거는 누적 세로막대형 세번째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형 네번째 3차원인데 묶은 세로막대형 그 다음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나오네요 우리 문제가 무슨 차트였어요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이네 아 세로막대형이 아니고 가로였네요 그렇죠? 가로막대형을 선택합니다 자, 가로막대형에서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3차 묶음이 아니라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을 클릭하시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피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 차트가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자, 이 삽입의 이름이 뭐라고요?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요 이 차트를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4번 문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사항 하나 자, 피버 테이블이나 피버 차트를 선택하게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자 이런 창들이 활성화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빈 셀을 클릭해서 오른쪽 화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4번 문제는 지금처럼 이 차트가 삽입이 되면 문제 해결은 끝이 됩니다 자 지금 정리하십시오 다섯번째 가겠습니다 산업분류 워크시트에 있는 다시 산업분류 워크시트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L, 자, n열 6행셀 n N 6행 어디에요 n열 6행 이니까 아 여기가 되겠네 자 우리 보기 좋게 색깔 좀 칠할게요 자 여기가 n열 6행 입니다 이 셀에다가 조건부 합계함수를 사용하래 조건부 합계함수 얘가 뭐예요 조건부 합계함수 얘가 뭐지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다는 라 거잖아 그럼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뭐뭐 있었어요 네, 제제억은 일단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 있고요. 조건이 있는 함수는 if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sum if가 있겠죠? 자, sum if가 있고요. 자, 또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um if s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sum if는 if는 조건이 하나인 상태에서 합계값을 구하는 거야. sum if s는 s는 자, 조건이 두개 이상이란 뜻입니다. 조건이 복수개란 뜻이야. 그래서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값을 구해라. 아, 조건부 합계 함수니까 합계 관련된 함수들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는데요. 사용 어, 달성 여부가 예이고. 어 얘가 첫 번째 조건 아닐까요? 달성 여부가 예. 자, 우리 엘리어 L렬, 엘리어에 보면 달성 여부라고 하는 컬럼명이 있구요 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예와 아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이 중에서 달성 여부가 예래 자, 예라는 데이터이고 산업분류 코드가 C로 시작한대요 자 우리 맨 앞에 보시면 산업분류 코드 A열에 있고요 코드가 C로 시작하는게 있고 A로 시작 B로 시작 D로 시작 여러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을자 이러한 산업분류 코드에서 뭐로 시작한다 예. C로 시작한다. C로 시작하는 산업분류의 무슨 합계 예상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조건이 달성 여부가 예인거. 얘가 첫 번째 조건이야. 조건 두 번째는 산업분류 코드가 네, C로 시작하는 거야. 얘가 두 번째 조건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두개 이상이잖아. 그래서 SUM IF가 아니라 SUM IF S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구해요? 무엇 결과값이 뭐예요? 예상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아, 조건부 합계 함수에는 SUM IF와 SUM IF 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 if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는 sum if s를 써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네. 뭐를 알아야 돼요? sum if s라고 하는 함수 형식을 알아야 돼. 그쵸 자, 우리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n열, 자, 6행에다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건이 있어서 조건. 조건 1이 있어서 조건 1이 뭐였어요? 달성 여부가 예인거. 자 조건 2는 뭐였어요? 조건 2는 산업분류코드가 C로 시작하는 거야. 맞지요? 어, 우리 결과값은 뭐예요? 예상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조건 1과 조건이 자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예상 총액의 합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함수 쓴다고요? sum if s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바로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sum if s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형식이 나오죠? 아, 처음에 뭐가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sum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sum range 아, 인수죠 인수죠 자, 이것은 뭐이 영어 그대로 우리 직 직역을 하게 되면 range 는 범위구요 sum 은 합계에요 즉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잡아라 그 뜻이 되겠지 자 우리 문제 속의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예상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sum range 는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잡는 거예요 예상총액의 범위 Sum range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조건 두 개를 만족했을 때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인데 Sum range라고 하는 첫 번째 인수에는 실제 합계 범위를 잡는 거예요 예상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예상총액의 범위를 잡습니다 자, 군마 자, 두 번째 인수가 뭡니까? Criteria range 1이에요 Criteria, 조건, range, 범위 그리고 1번 나왔습니다. 조건 범위를 잡는 데에요. 자, 조건이 두개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달성 여부가 예인 거. 자, 그러면 달성 여부가 어디 있습니까? L열 4행부터 L열 20행까지 있잖아. 자, 예가두 번째 인수고, 두 번째 들어간 인수 값이구요. 자,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콤마 세번째 인수 크리테리아 원 나오죠 이가 뭐예요 첫번째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첫번째 조건 첫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달성 여부가 예예 예. 여기다 예를 써줍니다 즉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무슨 범위야 달성 여부 범위야 이 범, 범위에서 자예 라고 대답한 것을 찾아라 그 뜻입니다 자 얘가 첫번째 조건 여기까지 첫번째 조건 이에요 자 그리고 자크리테리아 레인지 2가 있습니다 두번째 두번째 조건 범위를 잡는 거죠 두번째 조건 범위가 뭐였습니까 산업분류 코드가 C로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먼저 범위를 잡습니다 산업분류 코드 AR 사행부터 AR 20행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조건의 범위야 콤마 그 다음에는 크리테리아 2라고 나오잖아. 자, 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조건이 뭐였어요? 네. C로 시작하는 거. C 문자로 시작하는 코드. 자, 모든 수식에는, 자, 문자의 경우에는 이중 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 자, 여기 다 이중 따옴표 붙인 거고요. 자, C로 시작한대요. 자 그러면은 현재 문제를 봤을 때는 c로, c로 시작하는게 a4행부터 열 a5행까지 열 두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d 에는 c-02 c-03 c로 시작했지만 d 에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야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아스테리크 즉 별표를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c로 시작을 하고 d 에는몇 글자가 오든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문제가 C로 시작하는 산업 분류 코드였잖아. 그래서 무조건 C로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C로 시작하고 뒤에 이 별표를 이용해서 어떤 글자가 상관,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L열 사행 L열 20행, 저희 얘까지, 자,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합계 범위는 어디? 여기. 자, 여기는 어디에요예상 총액의 범위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만족하면 예상 총액에 예상 총액에서 합계를 구하십시오. 엔터 쳐 볼까요? 8억 6,300,029,316이 뜨네요. 달성 여부가 예 인거 그리고 C로 시작한거 달성 여부가 예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C코드로 시작하는거 C가 하나 둘셋아세 개가 있구나 그쵸 여기 세 개가 있잖아 그리고 예로 달성한게 자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자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게 뭐예요 여기 하나 둘셋 여기 하나 둘셋 그것들의 합계 예상총액 이것과 이것과 이 세가지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이 수식을 수식 결과 값이 어떻게 돼요 자업 5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UMIFS, K열 사양부터 K열 20행까지는 예상총액의 총액, 예상 범위가 되는 거고요. L열 사양부터 L열 20행까지는 달성 여부의 범위, 자, 얘는 첫 번째 조건, 여기는 두 번째 조건 범위, 산업분류 코드, 그리고 두 번째 조건, C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수식을 입력해 줘야지만 8억 6,300이라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작업 5번에 자, 풀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 작성하시면서 자, 스스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4번 인더스트리얼 클래스피케이션에 관련된 문제 풀이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